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까꿍이가 많이 커져서 오늘 쉼터를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돌 쉼터가 따로 있지만 돌 때문에 까꿍이가 놀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까꿍이랑 같이 살고 있는 우렁이인데요 이녀석 엄청난 똥쟁이입니다 저기에 있는 게다 우렁이 똥입니다 또 싸고 있습니다 하... 재료는 흡착판 소형 플라스틱 바구니면 충분합니다 양쪽 끝을 잘라주고 자른 부위를 잘 펴줍니다 다시 톡으로 잘라줍니다 플라스틱 가루가 엄청 나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해주세요 꼬부기가 안다치게 사포로 마무리 해줍니다 폭풍사포질 상당히 번거롭네요 이쯤 되면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흡착판을 붙여줄 차례입니다 압댐기로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쏙 들어가죠? 반대쪽도 쏙 넣어줍니다 실리콘으로 꼬부기 발판을 부착해 줍니다. 실리콘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는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쉼터에 모래를 넣어줄 생각입니다. 쉼터 들어갑니다 튼튼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 까꿍이 쉼터가 왔어요 까꿍이 화난 표정은 아닙니다 쉼터를 만들어주니까 수영공간이 많이 생기네요 수영을 즐기고 있네요. 깍꿍, 까꿍. 깍꿍이 간식 먹자. 간식. 안. 안. 잘 먹네요 우리 까꿍이 어디갔니? 일광욕하고 있네 쉼터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뜨끈뜨끈하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